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드디어 왜 그런 얘기 하자면 수학선생님이랑 과학선생님이랑 당구치는 누가 이길까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은 삼각함수로 계산을 하고 과학선생님은 마찰력과 입사각 반사각으로 계산을 해서 이긴다는 그 전설의 삼각함수를 드디어 이제 배우는 거거든 근데 이 비승우리한 걸 배우긴 했어 중학교 3학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n 네. 그치 그거는 삼각함수의 일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야 뒤에 있는 그 각의 크기를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했던 건 여기 각이 0도부터 90도 사이에만 또는 그 사이에만 존재했던 거잖아 응. 90보다 작은 예각에 대해서만 한 건데, 이이제는 생각이 없는 거야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좀 필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각을 얘기하려면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각의 구성 요소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각이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해든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리고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때 우리는 이제,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하나의 선, 이두 개의 반직선 중에 하나를 고정시킬거야 그 고정된 선을 시초선이라고 할게 각의 시초가 된다라고 하자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하나의 남은 반직선을 움직일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동경이라고 할거야 뭐라고 하자고? 동경. 그럼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크기를 각이라고 하겠다 괜찮아요? 너희 책에 지금 센터 갖고 계실 테니까 일반각에 대한 표현에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시초자과 동경이라는 표현이 자 이때 요쪽 방향을 양의 방향 이쪽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보통 수학은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많이 돌잖아요 그죠? 그걸 죠그좀이어주시고요그 다음에 생각해봐봐. 각은 제한이 있나? 또는, 자, 어, 한 달은, 또 1년은, 이렇게 얘기하면, 1년은 기준이 365일이지. 네. 그렇다고, 367일째, 368일째, 이렇게 세면 안 되나? 네. 우리 1000일, 이런 거 세잖아, 그지 그치? 네. 그치? 각도 그러면, 500도, 600도, 1000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한 바퀴가? 360도. 360도지. 그래서 나타나는 표현에 의해 일반각이라는 표현 방법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일반각 표현. 자, 예를 들어서 360도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자 나는 180도라는 녀석과 540도라는 녀석을 비교해보고 싶은 거야. 180도는 얘를 시초선으로 했을 때쭉 움직여서 동경이 이쪽으로 딱 와서 이렇게 탁 펴지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540도는 동경이 한 바퀴 360도를 돌고 다시 한번탁 펴서 저기 절프 덧 펴지겠지 네. 똑같네 동경의 위치 자체가 똑같네 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360도 플러스 180도 아니야 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180도는 또는 동경이 마지막에 위치한 이 180도라는 것은 실제로 몇 바퀴를 돌고 나서 180도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180도라는 것은 실제로는 몇 바퀴를 쳐돌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현재 위치가 180도에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724도 같은 경우는 360씩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두 바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두 바퀴인지 몇 바퀴 더 돌았는지 모른다고. 플러스 몇 도로 써야 돼? 4도. 그러면 앞에 건 필요 없고 4도의 위치에 있다라고만 보면 되게 편하시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를 좌표평면으로 살짝만 옮겨보죠. X축을 시초선으로 하고요. 가격꼭지점을 원점으로 한다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역시나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사분면의 가격범위는 360도 N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360도n 플러스 몇도까지? 90도까지 그럼 여기는 360도n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90도보다는 크면서 어디 사이? 180도 사이지 이랑 똑같이 일반법 봐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는 360도n 플러스 180부터 360도n 플러스 180에 대한 270까지 그럼 360n 플러스 270 부터 360 그냥 n n 플러스 2를 쓸 필요가 없지 그이 n이 어떤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그냥 정수라는 것만 얘기를 한다면 괜찮으십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각의 단위가 좀 문제인 거야 왜 문제일까? 도라고 하는 것은 60분법을 나타내는 거거든 60분법이라는 것은 1도의 크기를 얘기해 표현해봐. 손으로. 너무 작아. 이해돼? 네, 너무 작아서 새로운 각의 단위가 필요해. 그 각의 단위를 이제는 이렇게 나타낼거야. 자.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호의 길이가 R. 오케이? 호의 길이가 R이고 반지름도 R인 부채꼴을 만드는거야. 정삼각형보다는 조금 늘리겠지 그때 여기 중심각을 세타가 아니라 1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든거 겁니다 1라디안이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지금 네. 괜찮겠어? 네.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자 1라디안이야 얘를 내가 세타라고 나볼게 1라디안은 몇도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네. 자, 원래는 원의 한 바퀴가, 원의 한 바퀴가 몇 도, 몇입니까? 이게 원주가. 2파이 아니죠? 거기에 360도 분의 중심각을 넣어야 되잖아요. 중심각이 얼마야? 1라디안? 이렇게 쓰겠습니다. 했더니, 얼마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R, R 약분하고 양쪽에, 180 곱하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죠. 됐습니까? 파이는 3.14예요. 지금 3.14로 나눠 주면 1 라디안은 대략 50도보다는 큰 값입니다. 꽤 크죠? 그러니까 60도보다 조금 그러니까 정상각보다 조금 찌부시켰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제는 파이 라디안은 생략해서 파이는 몇 도? 180도야. 이때 이 라디안 각은 호를 이용해서 도를 표현했기 때문에 호도법이야. 호도법을 사용한게 라디안 각파이파이가 들어가 거기. 1라디안 2라디안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보던건 60분법이지. 야 그럼 당연히 뭐 나오겠어? 호환할 수 있겠니? 야 연습 좀 합시다. 자 180도는 몇이라고? 파이 그럼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아, 쏘리. 30도는 6분의 파이 그치 45도는 4분의 파이 특수각들은 이미 좀 알고 있어야 돼 60도는 얼마? 3분의 파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15도도 만들고 파이로 표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두배 하면 120도겠지 오케이? Okay. 네. 자 그러면 360도는? 2바이 270도는? 왼쪽에 있는 거몇 배? 3배, 왼쪽에 있는 거 3배 괜찮겠어? 네. 150도는? 네. 얘에서 얘 빼도 좋고 얘 5배도 좋지? 오케이? 네. Okay. 호환이 돼야 돼 파이가 몇 도야? 180. 180도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없어 자 이제는 책에서는 파이로 표현을 해줄 거야 근데 우리는 60분법이 익숙하니까 60분법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없어. 자, 문제 푸는데, 삼각형인데, 직각 나왔고, 6분의 파이 나왔어. 6분의 파이는 몇 도라고? 30도. 30. 90도, 60, 30도. 60도, 특수각. 2대1대64. 계속 뻔하게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판서가 대중 없긴 하지만. 조금 더 가서. 이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공식을 음. 좀 가보자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라디안이라고 할 때에요 요 호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원래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뭐야? 어, 중심각 세타잖아 자, 근데 우리는 얘가 파이라는 거 알죠? 라디안 줄여 쓴 거예요. 라, 라 약분되고, 파이, 파이 약분되잖아? 괜찮아? 네. 그러면은, 어, 얘, 얘, 얘이 파이지? 네, 약분되니까. 얘는 뭐야? 알세타야. 여기가 라디안각일 때, 60분법이 아니라, 60도 이게 아니라, 라디안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그러니까 도가 없으면 라디안각이야. 라디안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도를 곱하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하러 갑시다 파이 r 제곱에다가 뭘 곱해? 360도 분의 어, 중심과 곱하잖아. 네. 얘가 2파이라며. 네. 그렇지? 파이, 파이 약분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지. 얘가 부채꼴의 넓이야 이제. 외워줘. 이거 나중에 물어, 내가 공식이라고 했다? 안 외웠다가 털리지마. R 2분의 1, R 세타인데 R 세타가 얘니까 다른 음식 2분의 1, RL도 되지. 그렇지.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라. 자, 그 다음 이제 할 얘기가 동경의 위치관계, 예, 예 저희 유제를 좀 하면서 갈게요. 자 탄생을 잘 봐봐 동경이 뭔지 시초선이 뭔지 용어는 그냥 알았어 그치 저건 뭐 외울 것도 아니야 선생님 내용이 많은데요 개소리 하지 마 외울 거 이거 하나야 어 파이 180도 이거 외운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 외울 거야 계산할 거잖아 니네 그러니까 많다고 하지 마 누구나 다 했어 지금 여기서 외울 것 있니 일반각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는 거 보는데 뭐만 붙여주면 돼? 360 쿠터기, 몇 바퀴 쳐돌았는지 모르다이 얘기지. 그치. 동경, 일반각, 표현, 그리고 사분면에 대한 표현, 가계랑이 호도법 바뀐 거랑 공식 하나 추가. 외국어 이거 하나지. 자, 예제 갑니다. 수조사다 566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경이 제 3, 4분면에 있으래. 제몇 사분면? 뭐, 제 3, 4분면에 있으래. 힘들게 계산하지 말자. 360을 기준으로 갈 거야. 첫 번째 뭐야? 420도. 360도 돌고 60도 더 올라갔지? 고작 60도 올라갔으니까 몇사분면에 있어야는? 1사분면에 있어. 자 2번 몇 도야? 870, 870. 870도. 자, 720도가 두 바퀴지? 음. 두 바퀴 돌고 나서 150도 더 갔잖아. 네. 150도는 어디야? 24분. 그렇지. 2사분면이지지저 네. 범위를 생각하지마. 머릿속에 떠올려 그냥. 3번. 몇 도야? 1560도. 1560. 1560. 1560. 자 360과 계산하면 144도가 1440도가 4바퀴야. 그럼 몇도 남아? 120도. 몇 사분면이야? 2, 3면이야. 4번. 그치. 몇 바퀴 돌았는지 상관없다고. 일반각의 위치니까. 네. 그 다음은 4번은? 마이너스 7 0도 마이너스 750도. 자, 음영향으로 돌면, 퍼악로 돌는 거지. 네. 그럼 이쪽으로 두 바퀴 돌고 30도 더 갔지. 네. 30도 더 갔어. 몇 사분면이야? 4, 4면이지. 여기까지 계산했으면다 나왔네? 5번이 있네 5번, 마이너스 1,610도. 역시나 마이너스 1,440도를 가자고. 그리고 응. 몇도더 더더더 가야 돼? 마이너스? 170도 더 가야되나? 네. 네바퀴 돌고 여기서 170도 더 갔으니까 몇 사분면? 3사분면. 반답 5번. 자, 569번 별표.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 2사분면.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야. 이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 3분의 세타 됐어요? 네. 자 이거를 푸는 방식도 여러가지지만 그림을 통해서도 풀수있으니까이거잘 보면 자, 봐봐, 봐봐. 세타가 2,4 분명이에요 세타는 등호 안 들어가 축은 펴니까 360도 N 플러스 2,4 분명이니까 90도 되겠지? 360도 N 플러스 180도 되겠지? 네. 내가 궁금한 건몇 분의 세타? 3분의 세타를 구하러 가는 거야. 양쪽 3으로 나누겠네. 120도 n 플러스 얼마? 30도, 120도 n 플러스 60. 60도야. 자, n에다가 0 만약에 정수라면 한 바퀴 안 돌았다고 치는 012 3 늦는 순간 360도 돼. 맞아? 그러니까 이게 힌트거든. 이게 3이면 012를 집어넣는데 3개밖에 안 나와. 4면 0123 4개가 나오겠지. 자, 그럼 0을 넣는다. N이 0이야. N이 0이면. 30도와 0도 사이? 60. 어, 60도 사이. N이 1이면? 150도와? 180. 180도 사이. N이 2면? 270. 270도와? 300. 300도 사이. N이 3이면? 3 6 0 돌고 360도 다시 돌아오잖아. 네. 그럼 이거를, 이게 다거든? 그러면 보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에 대한 얘기인데, 1 사분면, 2 사분면, 4 사분면이라, 3 사분면 안 지납니다. 이 얘기에요. 근데 이게 몇번그 밑에 밑에 문제로 가면 그림을 그릴 수있느냐를 질문도 할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 보자는 거지. 30도씩 짜게. 그러면 30도, 30도면 여기가 여기, 요 범위가 되겠지. 30도와 60도. 네. 괜찮아? 네. 그다음 똑같이 30도로 짜게. 여기. 그럼 여기가 150도잖아. 네. 150도부터 180도. 됐어요? 네. 네 여기도 30도를 이렇게 자르면 이2 7 0도 요번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모를 수도 있다고요 단위원 그려요 색깔 칠해지는 넓이가 얼만큼입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요 30도 30도 90도니까 전체 넓이 4분의 1 네. 구할 수도 있는 거라고 자 572번 둘이 같은지 보려면 파이 자리에 180 넣어서 계산해보면 되겠죠? 네니은번 무조건 말할거예요 그죠? 자 8분의 파이 자 봐봐 8분의 3 파이거든? 네. 8분의 3 파이 4분의 파이가 40도야 네. 그럼 8분의 파이는 22점 오르겠지 거기다 3을 곱하면 50 안나와 기억으로 틀렸어 네. 니은번 6분의 파이가 30도잖아 네. 5를 곱했으니까 150도 맞지? 네. 6분의 파이가 30도라고 했어 그럼 2로 나누면 12분의 파이는 15도지. 그럼 12분의 파이 15도가 11도 있으니까 11, 165도 맞지? ㄴ, 은 맞았어. 얼번 3분의 파이가 몇 도야? 60도거든? 3분의 2 파이니까 120도여야지. 틀렸지? 4분의 파이는 45도야. 45도에 7 곱해서 맞지? 5분의 파이는 36도잖아. 180을 나누면 36도에 4를 붙였으니까 144파이가 되어야 요 틀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별표 575번 별표 드리는 건 내신 기본형이에요. 무조건 물을 거예요. 자 동경의 위치관계 동경의 무슨 관계? 어, 이거 사실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 내가 떠올려야 돼. 외우는 거 아니야. 동경이 제가 돌아다닐 거 아니야. 동경인데 두 동경이거든. 그러니까 동경이 두 개인 거야. 네. 그럼 두 동경이 첫 번째 뭐할수 있겠어? 당연히. 일치. 어, 일치할 수 있어. 그러면 만나면 만 나지 않는 대로 하면 안 만나는 거겠지. 만나는 거겠지. 네. 그럼 안 만나는 것도 억지로 우겨보자는 거야. 일직선. 괜찮아? 네. 일직선이면 당연히 원점의 대칭이겠지. 원점의 대칭 얘기했으니까. Y축 대칭. 와이의 수축 대칭 생각해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보자고 일치야 착 시초선이 있는데 요거랑 요거랑 일치야 요만큼이 알파도 요만큼도 베타야 두 동경의 일방각 앞에 있는 거저다 빼고 뒤에 있는 녀석이 같지 네. 그 말은 두 동경의 차가 360도 n 플러스 0이다 즉 이거다 0도 이제 0도 일방각으로 표현해보죠 그럼 일직선이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있고 요게 알파인데 이만큼이 베타인 거 아니냐? 그럼 두 동경의 차가 몇 도? 180도 괜찮아? 네. 그럼 Y축 대칭이면 요렇게 요렇게인데 요게 알파인데 이만큼이 베타야 여기도 알파잖아? 네. 두 동경의 합이 몇 도? 180. 어 그냥 180 쓰는 게 아니라 일반각 표현으로 쓰라고 X축 대칭이야 요게 알파인데 이만큼이 베타야 근데 여기도 알파잖아 네네. 그럼 두 동경의 합이 몇도 한바퀴 괜찮아 자, 두 동경이 이번엔 Y는 X축 대칭이야 요기 요만큼이 알파인데 이만큼이 베타야 여기도 알파잖아 네네. 두 동경의 합이 몇도아 요만큼이잖아요 9 0도 그럼 문제 봐봐. 지금 두 동경이 어떻대? 일치. 그 밑에 보면 일직선. 그 밑에 보면 세타와 4세타가 동경 일치. 그 밑에 보면 원점의 대칭. 576번과 578번은 똑같은 문제지. 일직선에 있는 원점의 대칭. 은 네. 맞습니까? 음.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그랬어두 동경 세타와 6세타가 일치래. 네. 그럼 더하면? 실수. 일, 일 일치니까 빼면 5세타가 360도n 즉 세타는 72n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세타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야. 0 넣으면 안 되지, 이제 그냥. 1 넣으면 넣으면 72도 그다음 144도 그다음 216도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어디하고 어디사이에 있대요? 0과 파이. 캐슈? 네, 네, 네. 요래요래 하는 게야 그 다음 장 보면은 유형 5가 Y축 대칭 <웃음> 나오지 그러니까 네. 이거 묻는 거야 579번은 그대로 해볼게 어, 요기를지우고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지우고 5식은 외웠을 테니까 그 사이에 안 외웠으면 욕할 거야 세타와 오 세타 Y축 대칭 생각 Y축 대칭 이런 그림 그치 두 동경의 합이 180도다. 네. 그럼 동경의 합은 6세타는 360도 n 플러스 180도. 그럼 세타는 60도 n 플러스 30도. 맞죠? 네. n에 0부터 집어넣으면 얼마? 30. 1 집어넣으면 90. 그 다음, 150. 210. 이런식이지?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으래? 0과 90 사이에 있으래? 30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번 네. 되셨어요? 좀 지나서 삼각함수 단어를 한참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이제 60분법에 대한 표현 자체는 생략하고 라디안으로 계속 얘기한다 오케이? 지금은 라디안이 지금 삼각함수도 안 친하고 로그도 안 친한데 라디안과도친해지자 그러면 그치? 라디안은 조금 시간 주고 친해지세요 다음 문제. 582. 중심각의 크기가 이거, 이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호에 부채꼴이 있어요. 네. 자, 부채꼴의 둘레, 그러면 여기 얘기합니까? 전부 다 얘기합니까? 둘레, 둘레. 전부 다. 전부 다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호의 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인지 호의 길인지잘 보고 판단하세요 네. 중심각이 3분의 2파이야. 네. 그림 잘못 그린 거 알고 있지? 호의 길이가 4파이야. 상관없어.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했어 넓이는 뭐? B파이 하자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 R 세타 R A 세타 했더니 4파이 A는 6 맞지? 부채꼴리 넓이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 알아요 지금 2분의 1 R,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은 응. A B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마 나랑 공부하지 마 오케이? 안 외울 거지? 아니, 외웠어요 됐습니까? 자, 한 가지만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쉬우 대리지 네.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네. 오케이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중심각이 크기 얼마일까요? 둘레란 뭐냐? E R 플러스 L j 네. 양수 조건이네 어차피 기린이가 양수네 네. 크거나 같아두배 루트 곱한 거 E R L 되겠지 네. 필요 없죠 어차피 둘이 뭐할때 아, 같을, 아, 같을 때 얘는 R 세타잖아 네. 세타가 얼마일 때 네. 둘레기가 최소가 되게 하는 중심각은 항상 얼마다 2 e 라디안이다 오케이 네. E 라디안에서 항상 중심각은 그 부꼴의 둘레는 최소, 최소. 반지름을 늘리면 부채꼴의 둘레가 당연히 늘어나지 당연히 늘어나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을 때, 그 반지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을 때, 고정되어 있을 때 추워. <웃음> 추워. 여튼 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넓이가 최대일때라고 생각하나 뭐 하여튼 요 표현이 가끔 아주 두리뭉실하게 된장하거든요 상상적 한계로는 계속 작아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거 자여기까지 일단 일차적으로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얘기는 이따가 어 더있네 문제가 7,8 더있네 두개 더있네 어딜 지워야되지? 지울데가 없는데 왼쪽에 지울게 두 문제만 더 하고 자 7번이니까 588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고 어... 원뿔이래요 원뿔이 있는데 좀크게 아우 여기 쪼잔해지네 막.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3 3이고 모선의 길이가 얼마? 9 9이 이 녀석이 뭘 구하래? 이 녀석은 우리 그거 알아? 모선과 반지름의 비를 알면 옆면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수 있다는 거 나는 120도라는 게 나와 있어 너희는 구할 거 아니야 얘로 인해 한 바퀴가 9파이니까 맞나요? 6파이죠 얘로 인해 한 바퀴가 18파이기 때문에 3분의 1 그래서 120도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얘를 R, 얘를 라지 R이라고 한다면, 네, 네. 이렇게 펼쳤을 때, R, 라지 R이잖아? 네. 여기는 360 곱하기, R, 음, 라지 R분의 스몰 R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이미 120도임을 알고 그릴 거고, 이 길이가 9고, 이게 3인 거잖아. 건널비 네. 구하래, 얘는 알잖아. 얼마야? 9파이. 이거 못 구하면 안되지. 얘 구해야 되겠지? 얼마야? 81파이 곱하기 얼마? 3분의 1. 그럼 얘가 27파이고 이렇게니까 정답은 36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배운 2분의 1 아래를 꼭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셔도 돼요. 안 사용하면 큰일 나나요? 다음 문제는 591. 어, 끝났네.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골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에 반지를 매기는. 얼마? 2. 요거 표현을 좀 바꿀게. 둘레의 길이가,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일정할 때, 어, 넓이가 최대. 넓이가 최대가 되는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얼마? 됐어? 네. 어. 왜? 둘레 2R e 플러스 LE 2배 루트 2RL인데 e 어차피 1 2분의 1 RL이 여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넓이의 최대값은 얘네들 항상 같을 때에 출현된다고 네. 그럼 L이 2 e r 니까 얘는 R 세타기 때문에 세타가 얼마일 때? 2일 때 되셨어요? 네. 정리할게요 뭐가 삼각함수냐 이야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세요 기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가지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손에 좀 묻으면 되죠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삼각함수들이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애들 근데 어저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80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원이 있어 잘 그렸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 자 이때 얘. OP를 OP? x축을 시초선으로 하고 op, 이원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을 때 op를 동경으로 할때요 각이 그럼 세타가 되겠지. 그리고 이 원의 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 거야. 그러니가 r,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럼 요 점의 좌표는 x, y일 때 겠습니까 네. 일때 우리는 사인 세타를 R분의 Y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 탄젠트 세타를 X분의 Y라고 쓸수 있걸랑 왜냐하면 여기서 수선을 딱 내리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요 길이는 반지름이라 R이고 요 길이는 높이가 y며 여기 는 x 잖아. sin 네. r 분의 y, cos 네. r 네. 분의 x, tan 네. x 분의 y지. 네. 이게 정의야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오케이? 네. 괜찮아? 네. 그러면 2, 분면 위에 있는 각이라고 해보자. 고 여기에 만약에 p가 있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요 각이 세트한거야. 둔각이 되버렸지자 네.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게 아니라 요렇게 만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R Y X잖아. 네.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아이 각을 사용하게 되는구나. 네. 오케이? 괜찮아? 네. 그럼 여기에 있다라면 여기에 t 가 있다라면 이렇게 잡히면 요만큼이 세트하겠지. 네. 하지만 요렇게 내려 그어주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아, 요각을 사용하는구나. 괜찮아요? 실제 사용하는 각들은 그 각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기 어디에 P가 있다면 요렇게 연결하고서 요렇게 또 직각을 그어주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되겠죠? 이 각을 사용할 겁니다. 이만큼이 세타긴 하지만 괜찮습니까? 자 그건 그건데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고 자파 이게 정의야 삼각함수의 정의 근데 1사분면에서는 R은 길이고 XY도 1사분면 플러스지 그러니까 전부 플러스야 근데 2사분면에서는 R은 양수고 Y도 양수지만 X가 음수지 나알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X가 혼자 있는 이 녀석 과이 아, 녀석은 마이너스 값 나오겠네? 음수 값이 나온다고. 왜? X가 음수고 Y는 양수고 양수고 음수니까. 즉 누구만 여기는 전부 플러스고 여기는 사인이 플러스지. 그럼 여기는 X, Y 둘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누구만 네. 탄젠트만 플러스야 여기는 플러스 컴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분의 플러스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누구만 네. 코사인만 사분면별 세타가 1사 분면 각이면 갈기면 삼각함수 모두가 플러스고 2사 분면 위에 각이면 사인만 플러스고 3사 분면 위에 각이면 탄젠트만 플러스고 4사 분면 위에 각이면 코사인만 플러스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이 시계 방향으로 돌때 이렇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외우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얼사 반고야. 이렇게 해도 돼. 아십탱구이 아 스타크래프트 아 산타크로스 뭘 해도 좋은데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 얼싸탄코 얼싸안코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해 뭐라고? 얼싸안코 아 산타코 이렇게 들어 외울거 많은데 요게 첫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제 예제를 한번 보면서 계산을 한번만 해볼게요 어 81쪽을 좀 참고할게요 549번 이걸랑 뭐라고 돼있냐면 중심으로 하는 점 p가 5, 마1 2야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코사인 탄젠트 세타를 모두 구해 주실래요? 이 얘기거든. 잘 봐라. 얘가 원인의 점이니까 반지름 구해야 되는데 오 십이니까 반지름 r 은 얼마야? 십삼이야. 14. 사인은 r 분의 y, 코사인은 r 분의 x, 탄젠트는 x 분의 y. 괜찮아요? 자 그리고 외워두시는 방법은 R은 그냥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생각한다면 sin은 y값과 관련이 있고요코 o s 은 x값과 관련이 있고요 탄젠트는 기울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는 뭐라고? 기울기 xy 기울기와 관련이 있고요코 o s 은 x값과 관련이 있죠 삼성동에 있는거 뭐지? 코 x 지 약간 내가 부끄러워 그 루시퍼를 부르는 애들이 있는거야 샤이 고개를 숙였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9번? 유형구 유형구는 유형 이거랑 같은 문제고요 596번을 해볼게 자 596번을 보면 세타가 몇사분면에 각? 세타가 2사분면에가각 그럼 누가 플러스야? 2사분면 사분면 사인만, 사인 세타만 플러스야 오케이 okay? 자 근데 탄젠트 세타가 나와있어 탄젠트 세타가 얼마로 나와있어? 마이너스 3분의 1 네. 우리 중학교 때 탄젠트 값을 알면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 음수 신경 쓰지 말어 구하면 1, 3인거지 네. 여기 세타 놓고 그럼 피타고스 라정리에서 얼마? 루트 10 그럼 사인 세타는? 그대로 구해 얼마야? 루트 10분의 3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인데 이 사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마이너스고 코스사인도 마이너스인 거야. 음, 오케이? 네. 우리가 원래 하던 것에 부호결정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사분면에 의한 부호결정이. 알겠죠? 네. 선생님 삼각, 직각삼각형 안에서 135도는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45도에 대해서 구해주고 부호가 반대, 부호가 생기는 거지. 되셨죠 네. 599번 자 599번을 보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0보다 커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0보다 작아 자 그럼 생각해봐 코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같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부호가 같아 그럼 누가 부호가 다른거야? 탄젠트 혼자 부호가 다른거지 탄젠트 혼자 부호가 다른거몇사분입니 3사분면 <웃음> 3사분면이라는 4분면. 힌트를 여기서 추는거 오케이? 이런식으로 풀어주시게 됩니다 60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 저런거 있죠? 루트분의루트있는데 어떤 마이너스가 생기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다 그걸로 이용해서 코사인은음속탄전선는 양수니까 3사분면이라는걸 알아내시는 거예요. 유남쌤? 네.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가지고 내가 장난을 좀칠 건데 이게 정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R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래 돼? 네. 이걸 R제곱으로 나누면 R분의 X의 제곱 더하기 R분의 왕의 제곱은 뭐야? 1이잖아. 코사인, 사인이야. 그래서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세타는 항상 얼마나? 네. 있다. 항상 1이다. 절대 까먹으면 안된다 절대 무조건 1이다. 그래서 사인제곱세타가 나오면 네. 1마이너스 코사인제곱세타로 변형시킬 수 있다. 오케이? 네. 우리는 사인45도랑 코사인45도 특수각을 알면 더할 수 있지만 사인X 더하기 코사인X를 하지 못해. 우리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이것들을 아는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탄젠트를 R로 분모 분자를 나눠볼게요 R은 0은 아닐 거니까 네. 나눌 수 있잖아. 그럼 R분의 X분의 R분이 라고하지 네. 탄젠트 세타는 네. 뭐야니까코사인 네. 세타 분의 코사인세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상야릇한 걸 만나야 돼 방정식에서 뭘 만나게 되냐면 우리는 삼각함수가 삼각 포함된 방정식을 풀 거거든. 네. 지수방정식은 그냥 지수야. 밑을 갖게끔 하면 돼. 로그방정식도 로그야. 그냥 밑을 갖게 하면 돼. 그치? 근데 삼각함수는 뭘갖게할 건데? 사인이 있으면 사인끼리만 이게 해야 되고 코사인이 있으면 코사인끼리만 이게 해야 되고 탄젠트 이걸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알려주면 변형할 수 있게끔. 오케이? 나중에 이과 가시는 분은 삼각함수가 3개가 아니라 6개예요. <웃음> 아직 등장하지 않은 <웃음> 아직 그 판권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세 분이 계신 겁니다 자 유형 11그냥이 표정 못 봤지 그냥이 표정 아 이거 가지 말까 농담이야그냥아그형이 자꾸 놀려갖고 되게 삐셨나? 네. Uh -huh.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아 여기 제곱이 여기 붙은 거 예를 들면 sin 세타 곱하기 sin 세타는 sin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제곱이면 요 세타라는 각을 제곱한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sin 세타 전체의 제곱 또는 sin 제곱 세타라고 표현합니다. 이 뒤에가 각이에요. 단위. 단위가 아니라 그 크기를 나타내는 자, 여기 자,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꽃사인 호사, 세타 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플러스 탄센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이지 그냥 다 곱하기 1 조금 9개의 곱셈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귀찮잖아 네. 통분이 가능해 이게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예요 세타. 이 자식은 그러면 역수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 통분해 주시면 코사인 세타 분에 코사인이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1. 곱하기 여기는 사인, 사인 세타 분에 사인, 사인,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L. 어무나 세상에 공통이네 그럼 이거는 분모 통일이지 분모 곱해 주지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분의 사인세타 플러스 코사인세타의 전체에 제곱 마이너스 1반응하시죠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세타 플러스 2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마이너스 1 나누기 사인세타 코사인세타인데 요게 얼마라고? 1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음. 사이, 사인 코사인 분의 2 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정답 얼다 됐죠? 유형 네. 12 아까 했던 이거랑 비슷한데요 여기 할게요 몇번이냐면 608 세타가 몇사분명의 각이야? 사 어, 이에 각이야. 즉 누구만 탄젠트만 양수야. 왼쪽 참고하세요. 저 그림 다음 시간에 또 그려질 거고요. 저 그림을 통해서 삼각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오케이. 지금은 세타로 붙이지만 나중에 y는 사인 x 이런 그래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변수가 x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래? 마이너스 17분의 8이래. 저각 무시하고 삼각함 그리라고 했죠. 7이고 8이 뭐고 여기가 세타라고 잡으시라고요. 네.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 8, 15, 17될 겁니다. 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네.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7분의 15인데 19. 3, 사분면 네. 탄젠트만 풀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8분의, 8분의 15 그대로 떨어지겠죠. 네. 문제에서 뭐고 하래? 아, 사인 네. 역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7에 네. 나가 뭐하래? 탄젠트 세타분의 1, 플러스 15분의 8 할에. 얼마야? 15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분의 3. 여기 처음 하면 막, 5만 실수들 막다 나올 거야. 괜찮아, 그래도. 자, 다음. 614번. 일부러, 친해지라고 s로 찔러 쓰는 게 아니라, 사인 코사인다 써드리는 거예요. 2분의 루트이래 뭐 집어넣어서 얘나는거 생각하지 마 오히려 제곱을 해볼 생각을 해야 돼 제곱하면 얘랑 얘랑 제곱 제곱해서 사라지고 1-2 쌓코가 나오겠지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는 얼마냐 전개해보자 이거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세곱 세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지. 오, 차표 얼만데요? 1, 1이야. 얘만 보면 되네. 네. 그러니까 이거 제곱해보면 얘를 뭐 해보자고? 제곱해보면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2 사인 세타 코사인,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 2. 2분의 2이가 얼만데? 1그치 네. 네.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사이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즉2분의 마이너스 2야저 뒤에 이. 뭐 마이 <웃음>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뭐, 틀린 거 없잖아. 예? 그럼 얘는 얼마야? 4분 계산 갑시다. 그래서 이 값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16분의 1. 그래서 16분의 33. 됐나요? 네. 자, 다음 문제.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이, 한근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네. 다른 한근은, 코사인,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치? 네. 상수 a는 얼마입니까? a 얼마예요? 이러지. 자, 네. 그러면, 봐봐. 이게 두근이니까, 이 식에서 두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네. 알아? 네. 뭔데? 두 분의 합이어서 저 공식으로. 그럼 얘는 두 분의 합은? 2코사인 세타. 2코사인 세타. 그럼 두 분의 고분 문제에서? 네. 2분의 1. 네. 여기서 두 분의 고분.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맞지? 네. 나 코사인 까봐 사인값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절대값은 알겠지. 하지만 여기 봐봐. 우리 사인제곱세타 더하기 코사인제곱세타는 항상 얼마야? 1. 그럼 사인제곱세타 대신에 내가 딴걸쓸 수가 있거든.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세타를 때려집어넣으면 2분의 a는 2코사인제곱세타 마이너스 1 1 분의 1 빼면 얼마? 마이너스 팔 분의 7 내가 2분의그럼므로 a는 마이너스 사 분의 칠. 내가 풀면 보기에 답 있는지 확인하는 친구도 있어. 그러지 마. 민망하잖아. 됐죠? 오늘거 잘렸네 쪽. 정리하시고 삼각함수의 정의, 원 정의. 원래 정의 자체를 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정의 자체를 항상 좀 담아주세요, 머릿속에. 탄생을 어떻게 시켰더라? 정의 자체는 이쪽에 그려놓고 알부네와인 샤이니, 코엑스, 기울기.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어, 넘어갔더라. 근데 실제로는 삼각형을 전부 X축에 붙여서 그리게 되지. X축에 붙은 이 삼각형을 그려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 옆은 X축에 이렇게 붙은 삼각형을 그려서 판단하게 되고요. 3, 4분면으로 넘어와도 X축에 이렇게 붙은 삼각형을 판단하게 되죠. 네. 4, 4분면도 X축에 붙어 있는 삼각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X축으로 수선을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 X축에 붙어 있는 각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갖습니다. 나중에 Y축에 붙은 각이 나오면 변형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되게 재밌는 거한 가지만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를 한번 지어볼까? 요건 쉬우니까? 이걸 한번 지워보면 자, 예를 들면 이건 옛날부터 하던건데 직각상각형이 렇게있다라고 할게 네. 여기를 알파 여기 베타라고 했을때 CAB라고 하면 그냥 코사인 알파얼 하면 C분의 A이지 근데 이게 베타의 기준에서는 사인 베타거든 그러니까 뒤 둘이 더해서 90도면 바꿨을 수 있는 거 기억하지 그게 나중에 저기 여기를 외우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될거야 그걸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사인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에 더 더해서 9 0도는 바꿔 쓸수 있다네. 오케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는 코사인 세타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에 더와도같겠지 왜? 더해서 9 0도는 바꿔 쓸수 있다네. 2분의 파이가 몇도기 때문에? 9 0도기 때문에. 회송이가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